네, 이번 강의는요. 저번에 줌 사용자 버전의 강의를 설명을 드렸죠. 이번에는 줌으로 회의를 개설하는, 강의를 개설하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아주 빨리 세팅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줌은 다 설치가 되셨을 건데 아직까지 혹시나 안 돼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플레이스토어 있죠? 네, 네이버, 아니 네이버에 구글이라든지 애플에 들어가서 앱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줌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검색 결과가 이렇게 한4개 정도 나올 거예요. 이 중에서 줌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꼭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선택하시고 자 그러면 설치를 했겠죠. 저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니까 설치가 끝나고 나면 이런 아이콘이 바탕 화면에 생길 겁니다. 이거는 사용자 버전이기도 하고 참여자 버전 그리고 이제 강사 버전 둘다 한꺼번에 돼 있어 요 앱이. 자, 안에 이렇게 열어 주시면 터치해서 열어 주시면. 회의 참가 버튼도 보이고요 로그인 버튼, 가입 버튼도 보이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개설한 강의에 내가 참여자로서 그냥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가입, 로그인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회의 참가만 눌러서 그 강의를 개설하신 분들 혹은 기관에서 받은 아이디 그 문자나 이메일 뭐 혹은 카톡으로 그 회의 아이디를 받을 거거든요 비밀번호랑 그걸 입력해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뭐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회의 아이디 입력하세요 10자리 숫자 뭐 이것만 입력하면 입력 절차도 거친 다음에 다음번에 일본어 돌아라거든요 그것만 넣으면 끝나는 거고, 내가 줌으로 회의를 개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회원 가입 절차가 나옵니다. 뭐 생년월일, 이건 대충 넣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개인 정보를 굳이 다 제대로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인증 절차를 쭉쭉쭉 거치고 나면 회원 가입을 하실래요? 뭐 아니면 뭐 외부 로그인으로 하실래요? 소셜 로그인 쓰실래요?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입 절차가 끝나요.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되죠. 자, 회의를 이제부터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로그인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 화면은 이제부터 안 나올 겁니다. 어 이거 보안상 화면 캡처를 못 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상단 부분에는 이메일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넣어서 로그인하는 부분이 나오고 아랫 부분에는 뭐 애플 로그인, 구글 로그인, 페이스북 로그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미 구글로 이제 로그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구글 로그인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디를 구글 계정을 선택을 해주시면 그걸 대신 이용해서 줌에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줌 시작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지금부터 이제 회의를 열수 있는 지금 로그인이 된 상태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로그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여자로서 다른 회의에 강의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로그인을 굳이 하고 여기서 참여를 눌러도 돼요 좀 귀찮은 거니까 굳이 저는 로그인안 합니다 참가를 눌러주시면 또 이런 화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참가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강사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으로서 새로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새 회의나 예약을 누르시면 돼요 둘중 하나입니다 자 예약 기능하고 새 회의 기능하고 뭐 거의 중첩되는 기능이 약간 있으니까 어디, 어떻게 나눠서 쓰느냐 말 그대로 새 회의는 지금 당장 그러니까 회, 회의나 강의를 하기 전에 뭐 시간적인 여유를 약간 두고 미리 만들어두는 기능이고요. 어. 네, 당면한 회입니다. 그리고 예약은 미리 한 3, 4일 후에 강의나 회의를 할게 세팅이 딱돼 있다. 그럴 경우에 급하지 않게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강의를 미리 세팅을 해놓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약부터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예약을 눌러주시면 저, 여기 강의나 회이 이름을 넣으라고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다 정확한 명칭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 이동윤 강사의 춤 페이 만들기 강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의를 언제 할 건지 날짜나 일시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때 뭐 이때 하겠다. 뭐한 20일 날 하겠다. 설정하시고 날짜는 자, 뭐, 오전에, 한, 11시부터, 10시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중간중간에 계속 돈 내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업그레이드 어, 안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이미 뜬 김에 잠깐 언급을 드리면, 3명 이상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2명까지는, 두 명으로 회의를 할 일이 잘 있지는 않겠죠. 뭐두 명으로 얼굴 봐야 되는 일이면 굳이 줌안 쓰고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화상 전화 이런 거 하시면 되잖아요. 얼굴 보면서. 그래서 어쨌든 세 명을 기준으로 해서 40분 넘어가면 다 꺼져요. 회의가. 그래서 40분대로 회의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회의 방을. 그러니까 강의 방을 또 파서 또 하나 더 만들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좀 길게 하고 싶으면 돈 내라라는 건데 뭐 이런 거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럼 40분에 딱 맞춰서 강의를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강의라는 게 사람들이 뭐 미리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강의가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40분을 딱 맞추기가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줌은 딱 종료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쓰실 분들은 돈 내라 이런 얘기겠죠. 이게 한 달에 한 19,500원 정도 돈 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세명 이상이 시간 무제한으로 최대 100명인가까지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저는 할 생각이 없어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강의 종료 시간도 뭐한 1시간 정도만 강의해야지 그러면 딱 1시간에 맞추시면 거기에 맞게 강의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0시에 강의를 시작하겠다는 했지만 조금 여유가 있게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할 거다라고 한다면 한 30분 정도 여유 있게 설정을 해놔도 됩니다. 끄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끌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을 세팅을 하고 뭐 표준 시간대 그리고 뭐 반복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료로 결제한 다음에 매주 뭐 월요일마다 하겠다 이 시간대에 그러면 뭐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매주 이 시간대에 반복하겠다. 그러면 뭐 지가 알아서 월요일날 계속 반복을 하겠죠. 자, 그리고 반복 종료 이거 뭐 마찬가지예요. 자한 뭐 두어 달 뒤에 끝나겠다 그러면 이날 끝난다 뭐 이렇게 하시면 딱 끝나게 세팅을 할수 있죠 자그 다음에 여기 개인회의 아이라는 것들이 앞으로 자주 이 단어가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줌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런 번호로 하나 무조건 부여를 받습니다 어 이거는 돈을 내면 바꿀 수 있거든요 번호를 근데 돈안 내고 무료로 쓰면 바꾸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를 쓰겠다고 라 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줌에 접속하셔가지고 만드는 강의는 다이번호를 쓰게 되는 거고 이 체크를 끄시면 회의방 강의방을 만들시, 만들 때마다 이 번호가 다른 번호로 계속 바뀝니다 비밀번호도 계속 바뀌고 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차이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매번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강의를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비밀번호나 강의 아이디를 알려주는 것들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강의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만 기억하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어, 물론 여러분들이 뭐 문자나 이메일 혹은 카톡으로 보내줄 거잖아요 이걸 알아야지 접속을 할수 있을 거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강의를 한다 뭐한 3회차에 걸쳐서 하는 강의인데 그때마다 이게 바뀌는 게 되게 불편한 일이겠죠 그때마다 계속 알려줘야 되니까 그럴 때는 요거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비밀번호도 안 바뀌거든요. 자, 요거를 켜고 안 켜고의 차이는 그런 거고 만약에 켜지 않겠다 그러면 이거 계속 바꾸겠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마다 요 암호를 여러분들이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얘를 체크를 하지 않으시면 이 암호 있죠. 이 암호가 자동으로 세팅이 돼요. 지금 여기 1, 2, 3, 4라고 돼 있는데 뭐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놓으시면 요걸 켰잖아요. 그죠? 켜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번호가 처음에 뜰 때. 그걸 좀 쉬운 번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한번 강의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강의에 들어온다 할 때는 이 암호도 이대로 그냥 유지가 된다라는 거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다가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대기실이라고 있는데 이 대기실은 어, 강사가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이 대화방에 미리 들어와 있으면 사람들이 강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한 5분 전이나 10분 전에 막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대기실이라는 공간에 그 입장이 돼요. 물론 이건 가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강의에 바로 못 들어가게 되는데 강의를 주재한 사람이 허용을 하겠다. 이 사람 수용을 하겠다 하면 들어오게 만들 수 있어요. 그 기능을 쓰느냐 마느냐가 대기실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실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번호를 입력하고 어떤 번호가 만들어지겠죠. 그 번호랑 암호를 알고 있으면 바로 쑥 들어올 수 있어요. 강사가 허락을 하지 않아도 근데 허락을 하는 기능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강의다 하면 강사 얼굴만 보이면 되고 사실 뭐 수강하시는 분들 얼굴이 다 나올 필요는 없는데 이게 정말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회의다 라고 하실 때는 이 비디오 기능이 있죠.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켜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호스트는 강의 만든 사람 참가자는 말 그대로 수강생이 되겠죠. 그 비디오를 처음부터 켜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고급 옵션 들어가면 뭐 이런 거 있어요. 참가자가 호스트보다 먼저 참가하도록 허용하겠느냐. 이거는 대기실 사용하고 상반되는 내용이겠죠. 이 기능을 만약에 켜주신다. 그러면 대기실 기능이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그냥 먼저 막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동 회의 기록을 체크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폰에 회의 내용을 저장을 하겠다, 동영상으로 만들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PC 할 때는 주로 많이 쓰는데 모바일로 회의를 만들거나 진행을 할 때는 스마트폰에 좀 부담을 줄수 있으니까 이 기능은 저는 안 켜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꼭 녹화를 해야겠다, 기록을 남겨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PC로 스마트폰 말고 PC로 줌을 이제 줌 회의를 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좀 쓸데없는 기능인데 건들면 피곤해지는 기능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보면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입장을 허용하겠느냐 말겠느냐 이건 보통 없음이 기본인데 그냥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세팅을 해버리잖아요 이거 누르면 이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팅해버리면 대한민국에서만 접속을 할수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데 뭐 만약에 그 여러분들 회의에 참석할 사람이 지금 뭐 출장을 가있다 뭐 대만에 가있다 그럼 못 들어온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건드리지 말라라는 얘기고요. 캘린더에 추가 기능까지 해놓으시면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네이버 캘린더라든지 구글 캘린더에 이걸 기록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전부를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완료를 하면 이 이름으로 이 날짜에 이런 강의가 하나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하시면 자 그럼 예약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럼 바로 이 화면이 뜨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메일 기능이나 뭐 지메일 기능을 이용해서 을그 강의에 접속하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강의에 참여할 사람들의 정보를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신청을 받았다면 그걸 네이버 통,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받는 사람들만 쭉 입력을 하시면 요 내용이 거의 날라갈 거예요 아마 줌으로 회의에 혹은 강의에 참석하신 분들 보면 이런 메일들 한두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세팅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되풀이라요 하고 돼있는 것들은 일회성이라고 아니고 제가 5월 30일까지 매주한다고 돼있으니까 이렇게 돼있는 거고 요 아이디, 아이디는, 아, A 아이디는 내가 내거 쓴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비밀 번호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작을 누리면 날짜하고 상관없이 지금 바로 시작을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캘린더 추가 기능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쓰는 캘린더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체크를 딱 하시면 여러분들이 쓰는 캘린더 같은 기능이 있죠. 저는 네이버 캘린더 같은 걸 쓰거든요. 거기에 이 내용들이 딱 기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알림 기능도 그 캘린더 자체에서 알림 기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쓸수 있다는 기능이고 자 초대를 눌러주면 말 그대로 다시 한번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정보를 날려주는 기능이고요. 삭제를 하면 없어진다는 라그 내용이 되겠죠. 저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냥 삭제를 나중에 하면 될 거고요. 내용이 좀 달라졌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럼 편집 들어가서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반복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미리 강의를 세팅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강의를 한 일주일 뒤에 하는데 그 강의에 대한 정보를 미리미리 발송할 계획을 잡아놨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할때 주의할 사항들은 자요 내용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꿔버리잖아요. 바꾸게 되면 다시 한번더그 바뀐 내용들을 보내야 됩니다. 주로 바뀌는 내용들이 어 회의 아이디나 암호는 여러분들이 고정해서 쓰겠다고 개인 PMI를 써버리시면 이거 안 바뀌거든요. 근데 시간이나 날짜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미리 공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예약 기능이었고요. 그럼 지금 당장 뭐 회의를 시작하겠다, 강의를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새 회의를 누르면 돼요. 자 비디오 켜겠다, 그 다음에 개인 아이디 사용하겠다, 혹은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겠다 해볼게요. 회의 시작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제 스마트폰에 화면이 팍 켜지면서 어, 제가 세팅해놓은 상태대로 그대로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뒤에 있는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 하고 싶다 평소 때는 이렇게 배경 이미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 지금 강사 얼굴이 뜬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더보기 들어가서 여기 설정이 여러 가지 나와요 그 설정 중에서 여기 보면 어, 보안 채팅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배경 및 필터에 간 다음에 자 배경은 제 몸을 제외한 나머지가 배경이거든요 뒤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 그거를 이렇게 미리 내장되어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고 혹은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폰 안을 얘가 들어가요 뒤적거려서 이 안에서 뭐 하고 싶은 사진이나 이런 게 있느냐 그럼 이렇게 골라주시면 제 뒤에 배경이 이렇게 딸기 배경으로 바뀌게 되겠죠 흐리게 만드는 기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필터 기능으로 저는 평소 때 얘를 해놓았으니까 그냥 이걸로 해놓을게요 필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에 색감 같은 것들을 좀 바꿀 수 있어요 회색으로 바뀌었고 이런 것 색감 바꿀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같은 거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강아지 한 마리 꺼내주기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다가 무슨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인싸 어, 선글라스 같은 것도 씌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코로나 이렇게도 할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기능들이 안에 탑재가 좀 돼있다고 라 보시면 될 거예요. 크게 의미 없는 거니까 좀 진중한 자리 회의에 참석을 하시거나 강의에 참석하실 때는 아예 얼굴이 없으면 없었지 어, 이런 것들을 굳이 안 쓰시는 게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회의에 적용을 해놓으시면 어, 이 세팅이 다른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장난삼만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든 회의에 적용해 버리면 앞으로 참여하는 모든 회의 여러분들 개설하는 모든 회의에 다 이렇게 세팅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굳이 건들지 마세요 이런 것들 건들지 마시고 나이가 안 쓰겠다 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 기능들은 크게 의미 없고 자, 요게 이제 배경하고 얼굴에 뭐 스티커 붙이는 거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강의를 이렇게 딱 열었는데 어, 참여하시는 분들이 뭐 추가적으로 더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에 줌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 있죠 여기를 누르시면 여기 부분을 다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들었으니까 제가 제 개인 PMI를 안 썼잖아요 그죠? 개인 고정된 아이디를 안 썼으니까 이게 매번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기억 못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시 이제 카피를 하셔서 알려주시는 요거 알려주시고 암호 알려주시고 두 가지를 알려주셔도 되고요. 혹은 여기 에 이제 URL 링크를 통째로 그냥 카피를 하셔가지고 이제 누군가한테 메일이나 문자로 혹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바로 들어오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그 그러니까 다음에 뭐그외 기능은 폰에서 나는 소리를 안 들리게 만들겠다. 요거는이 제가 제 지금 설명하는 기능은 사용자 기능하고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올려놓은 그줌 사용자 버전의 매뉴얼을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기능상으로는. 뭐 음소거 기능이라든지 해제 비디오 중지 켜기 그 다음에 뭐 참가자 누가 참가했는지 보는 기능들 그러니까 그 참가자의 뭐 비디오를 꺼버린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도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더보기 들어가면 설정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강사랑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랑 참여하는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강의를 하나 만들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뭐 강의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이 기능을 잘쓸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진짜 급하게 내가 지금 PC로 뭔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도 대신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뭐 이런 기능은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공유 기능에 가면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을 공유를 하겠다. 그러면 뭐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걸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보통 PPT라든지 화면을 공유할 일이 많잖아요. 그때는 여기 이제 화면 버튼을 눌러주시면 공유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저는 지금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줌 화면을 제 노트북으로 이렇게 나오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누르면 이제 그 기능이 꺼져버리니까 강의가 녹화를 하다 중지가 좀 돼요. 그래서 설명만 드릴게요. 여기 화면이라고 돼 있는 걸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상대방한테 날려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쓰면 됩니까? 스마트폰에 PPT 같은 화면을 갖다 띄워놓고 그걸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 말고 그냥 사용자하고 특별하게 나눠져가지고 강사가 뭐 화면상에서 기능이 더 있다.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찾아볼 순 없어요. PC 버전에서도 거의 흡사하거든요. PC도 강의를 예약하기라든지 그 다음에 강의를 개설하기라든지 뭐 이런 기능들 거의 위주로 돼 있고 화면 인터페이스가 약간 다를 뿐이지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줌 강사로서의 예. 어, 호스트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강의 나갈 때는 이렇게 강의 나가는 버튼이 종류 버튼 눌러주시고 회의 나가기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혼자 나가요. 참여하시는분들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를 한번 눌러주셔야지 나머지 사람들도 다 튕겨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하는데 이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뭐, 이런 거 해주시면 좀 좋긴 좋아요. 자, 여기까지 진짜로 강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